신천지 이만희의 거짓말 1 0 0 0개 성경해석의 오류 1 0 0 0개이단사입이 신천지 종교사기수법 공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제는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그리고 동성서행 DPCW 이만희 그리고 IWPG 국제여성평화그룹 신천지와 관련해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지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 종식 평화를 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기 전에 이단 사입이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고통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의 평화가 깨졌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출을 하고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지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외치는 이만희 교주가 가정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심판권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두 부부가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박이 소속입니다. 그 둘이 다 천국하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은 하나님 서서 있는 사람이 바벨론 서서로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와 바벨론 받은 말도 나는 천국 가야 되었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한 생각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힘으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현기가이다 부자지가이다 부부지가일한 날이라도 하나가 아니라면은. 하나가 하나 바벨론 소속이고 하나님 소속, 소설, 하나는 소속이라면은 하나가 바벨론에 실어나고 바벨론 에 실이 함께하고 한사람은 하나님의 실어나서 하나님의 성이 함께한다면 이두 사람은 이두 사람은 같이 가면 어떤 결의 오겠는가 분명 하나는 하늘나라로 가야 맞죠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가야 맞죠 하나 되겠죠 이 말을 깊이 깊이 합니다이 사람을 그리하겠다는 그래 뜻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 제가 이단 사입이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약 10년 정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한 이만희 교주의 성경해석 오류에 대한 청가지 그리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한 거짓말, 청계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총회장이 바로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하늘문화 세계 평화 강복 HWPL 대표 역시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만들어 놓은 이만희 씨가 전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한 동성서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용들을 홍보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니플렛이나 CD, 테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d 도 팔고 앨범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cd 내용에 보니까 전쟁 종식 세계 평화를 위한 동성 서행 그리고 hwpl 평화의 날개 iwpg ipyg 이런 조직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IWPG는 국제여성평화그룹, 여기도 역시도 사단법인입니다. 이 IWPG의 초창기 대표가 김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연합인 국제평화청년그룹 IPYG도 있습니다. 이 그룹들, 이 단체들은 신천지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DPCW,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성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의 UN에서, 이만희 씨가 UN에서 대표 연설을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만희 씨의 유엔 대표 연설에 관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민다나오 평화협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민다나오 평화협정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뭔지 사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4일 HWPL 하늘문화세계 평화광고 민다나오 지역 대표들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하여 40년간 이어온 민다나오 분쟁을 중재했다 이만희 HWPL 대표를 증인으로 하여 당시 민다나오 마킨다나오 주지사였던 주지사였던 이스마엘 망구다투 주지사와 페르난도 카펠라 대교구 명예 대주교가 민다나오 평화협정에 서명하였다. 여기서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 대표는 이슬람 대표와 카톨릭 대표가 만나서 평화협정에 서명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꼼수를 부리고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이 카펠라 대교구 명예 대주교가 명예 대주교가 당시에 이만희 대표를 만나서 평화협정에 서명한 이 사람은 당시에 현재 마닐라의 추기경, 필리핀의 추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대표성을 띄지 않는 은퇴한 명예 대주교, 전. 대주교가 평화협정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카톨릭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주지사 역시 이슬람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지사가 어떻게 이슬람의 대표가 될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이만희씨가 꼼수를 부리고 여러분을 속이고 이런 것들을 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평화협정에 서명한 분쟁 중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팩트는 진실이 뭔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 10권 275쪽 내용입니다. 이만희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평화협정에 관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만희 교주와 지도부가 신천지인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에 있었던 이 내용을 주제별요약 10권 275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톨릭 교와 이슬람 교우 대표도 오게 하였다 주지사와 명예 은퇴한 추기경 대주교도 오게 하였다 사회자로서 이만희는 양 대표에게 카톨릭교와 이슬람교우 대표에게 자기들의 뜻을 말하라고 하였다 다음은 내가 대중에게 물었다 분쟁이냐 평화냐 물었다 전원이 평화라고 평화를 원했다 두 대표에게 이만희 교주가 카톨릭 교와 이슬람 교우 대표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쟁케 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느냐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또 분쟁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었다. 안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계 만민 앞에 약속하겠느냐 물었다. 약속한다고 하였다. 하여 약속에 서명하고 대축제를 하였다. 하여 양쪽 군대 대장도 손을 잡고 대통령께 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이날, 2014년 1월 14일, 이날, 이날, 필리핀 대통령은 25일날, 방군과 정부군의 협정을 위해서 코알라 룸프에 가 있었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필리핀에는 대통령이 없었던 상태이고 양군 군대 대장도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톨릭교 이슬람교우 대표가 만났다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여러분들을 속인 꼼수이고 거짓말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했던 그 대주교는 은퇴한. 영의 대주교고 영의 은퇴한 추기경이었다는 겁니다 이슬람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의 주지사였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의 사자 7명은 지구촌을 24바퀴나 돌면서 김남희 원장을 비롯한 7교육장 그리고 1 2집화장 그리고 이만희 교주와 함께 전세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시간에 말씀드렸던 지구를 한바퀴 돌기 위해서는 대서양을 횡단해야 됩니다. 북태평양을 횡단해야 됩니다. 이 평화의 사자가 24번 대서양을 건넜는지 북태평양을 건넜는지 아니면 남극이나 북극 위를 24번 지나갔는지 이들의 여권을 보면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인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 여러분 이 이만희씨와 이만희씨 지도부들이 동성서행을 외치면서 외치면서 여러 번 출국을 하고 평화협정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전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들과 전현직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사진에도 보면 현직 대통령은 한명 있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아홉 명입니다. 뭐 전직 총무라든가 부통령이라든가 전직 대법원장이라든가 전직 이런 말들을 전직,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대법원장 평화협정 서약을 할 때에 현직 대통령, 현직 법원장, 현직 단체장, 현직 장관들이 있는데 이만희 교주는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서명한다고 해서 그 서명에 효력도 없고 대표성을 일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지도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맺은 평화협정에 대표성이 없는 전직 은퇴한 대주교, 대표성이 없는 주지사를 불러서 서명하고 나서 가톨릭교와 이슬람교의 대표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꼼수고 종교사기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경에 필리핀의 경찰과 방군 간의 총격전으로 7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외신은 보도하였습니다. 정부군과 방군의 총격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이 이만이가 맺은, 맺었다고 하는 이 평화협정 이후에 필리핀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게 신천지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총회장 이만희 이만희씨는 1931년 9월 15일 생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이만희씨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이만희씨의 본명은 이휘재라고 합니다. 1947년에 형과 함께 상경해서미장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10년 정도, 어, 이단사입이 교주 밑에서 그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주로 섬겼던 어,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태선 전도관에서 10년 있다가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에 입교합니다.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도 역시 이단사입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백만봉이라고 하는 이단사입이 교주 밑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백만봉이라고 하는 백만봉이 이끄는 재창조 교회에 이 교회에서 활동하다가 나와서 홍종효 등과 함께 신천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여기 보시면 HWPL 대표 역시 이만희입니다. 그리고 HWPL과 함께 IWPG라는 국제여성평화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연합인 국제평화청년그룹 IPYG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은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신천지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씨가 동성서행 d p c w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외치면서 신천지 지도부들 김남희 원장과 함께 집파장들과 함께 전세계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만희씨가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CD를 만들고 앨범을 만들어서 많은 신천지 성도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그 CD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책, 앨범, CD를 판매했습니다. 거기 판매된 그 CD 내용에 보면 홍보자료에 보면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위한 동성서행 HWPL 평화의 날개 IWPG IPYG를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물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단체들은 HWPL 여기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IWPG 국제여성평화그룹 청년연합회의 국제평화 청년그룹 IPYG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신천지 포교를 위한 위장단체인 자원봉사단체들도 아직도 정체를 숨기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에서 신천지인의 정체를 밝히고 지금 포교 활동하는 이유가 법원에서 신천지 초기 성경 공부를 할 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할때 최근까지 신천지 정체를 숨기고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신천지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최근에 와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점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DPCW 총 10조 3 8안 10개 조항에 38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국제법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PCW를 국제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세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평화협정에 서야겠다고 하면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만희 씨가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를 외치기 전에 신천지로 인해서 깨진 가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출한 청년들에게는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가정들에게 위기에 처해 있는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가정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정작 신천지에 빠진 많은 신천지 가정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신천지 지도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지도부와 이만희 총회장의 회계가 신천지 지도부와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동성서행입니다 동성서행 신천지가 주장하는 동성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성서행은 서쪽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이계시의 말씀을 서쪽으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서행 이만희 교주의, 이만이 교주의 평화의 사자의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성서행 그래서 서쪽에서 시작된 복음이 동방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서 이 완성된 말씀을 다시 서쪽으로 알리는 역사를 한다 그래서 동성 서행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만희 교주 유엔에서의 대표 연설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대표가 유엔에서 대표 연설을 했다고 천지일보를 비롯한 hwpg iwpg 그리고 ipyg 산하 이런 위장 단체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 cd 앨범을 통해서도 이만희 교주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진실은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연합 국제 연합 유엔 총회 여기서 연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유엔이라는 장소에서 국제 여성 평화 그룹 iwpg와 awpl이 함께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국제연합에는 안전보상이사회가 있고 상임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유엔 연합에서 연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김남희 원장과 이만희 대표가 유엔이라는 장소의 작은 회의실 세미나실을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컨퍼런스를 열고 거기서 이만희 대표가 연설을 한 것이 팩트입니다 현대종교에 나와있는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종교 2015년 11월 30일자 뉴스입니다. 이만희의 필리핀 민다나오와 유엔 행보의 의문투성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엔에서의 평화연설. 지금 이만희씨가 유엔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천지일보와 신천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보 대표 이만희, 그리고 여기에 국제여성평화그룹이라는 IWPG, 국제평화청년그룹이라는 IPYG라는 또 다른 산하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단체들을 위장포교단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런 이단 상담을 할때 이런 단체들을 위장 포교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이런 국제 포교 활동을 위한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이만희 씨가 유엔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이만희 대표 그리고 IWPG 국제여성평화그룹 대표가 김남희씨였습니다 김남희씨 같은 경우에 이만희씨하고 같이 이렇게 살기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신천지를 떠난 상태이고 이 사건은 2014년 9월 15일에서 10월 9일 사이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김남희 씨가 HWPL 대표 이만희 씨를 글로벌 피스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시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UN에서, UN 단체에서, UN 국제 이 단체에서 연설을 한게 아니고 UN에 있는 회의실 세미나실 안에서 HWPL 자체 행사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IWPG 국제여성평화그룹 대표 김남희 씨가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 내에서 UN 안에 있는 소 세미나실 회의실을 빌려서 글로벌 피스 리더십 컨퍼런스를 자체적으로 열었고 그 자체 컨퍼런스에서 이만희씨가 연설을 한 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u n 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천지일보나 이런 많은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한이 내용을 잘 알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UN에서의 연설이 아니라 UN 건물 안에서 HWPL이 주최한 자체 글로벌 피스 리더십 자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 종교에서 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엔총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유엔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체 행사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지도부가 여러분들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기만했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씨가 자기를 평화의 사자라고 외치면서 전쟁 종식 평화를 외치면서 HWPL IWPG 국제여성평화그룹 그리고 IPYG 국제평화청년그룹 이런 사나 위장단체들을 가지고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신천지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가정에 평화가 깨지고, 많은 청년들이 가출을 하고,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거나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처해 있다는 사실, 신천지의 지도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의 고린도 전서 7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부부 이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원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이만희 교주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 사람 만두 부부가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 하나님 소속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니와 바벨론 받은 말도 나는 천국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에게 게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에게 게시를 받은 사람인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결혼에 대한 부분, 이혼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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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수 있으려 그래서 부부가 다른 입장에 처해 있더라도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게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 가짜 게시를 받은 이만희 교주의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심판권 가진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들어보세요한사람만그 부부가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 하나님 소속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기도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죠. 이와 바벨론 받은 말로 나는 천국 가야 되었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신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현지가이다 부자지가이다 어? 부부지가이다 안다지라도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가, 하나가 바벨론 소속이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소속이라면 하나는 바벨론의 신로 나고 바벨론의 신이 함께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로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면 이두 사람은 이두 사람은 같이 가면 어떤 정로 오겠는가 하나는 하늘나로 가야 맞죠? 바벨로로 바벨로로 가야 맞죠? 하나는 어디겠죠? 이 말을 깊이 깊이 틀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를 듣고 김남희 원장은 이혼을 한 후에 결국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만희 총회장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결국 김남희 원장은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이만희 총회장과 함께 살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많이 보는 현대종교라는 사이트입니다. 현대종교에 보시면 이단 관련해서 현대종교에 보면 이단 관련해서 어.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천지 뿐 아니라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에 대한 뉴스 정보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대 종교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종교 2015년 11월 30일자 뉴스입니다 이만이의 필리핀 민다나오와 유엔 행보의 의문투성이 라는 주제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했던 협약과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 많은 뉴스를 했는데 그게 의문투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다나우 평화협정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민다나우 평화협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는 지난 수십 년간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 공산 반군 간의 충돌로 15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분정지역이다. 필리핀 정부는 오랜 기간 반군단체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애써왔다. 몇 번의 협상 실패 끝에 작년 2014년 1월 25일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 해방전선 MRLF와 평화협정에 합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3월 27일 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천지가 뛰어들었다. 신천지는 정부와 방군단체가 맺은 평화협정의 이만희 씨가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천지일보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다. 보시겠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보도를 기초로 이만희씨가 필리핀 정부도 유엔 등 국제기구나 교황도 해결 못한 필리핀 민다나오의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천지의 교묘한 왜곡일 뿐이다. 신천지인들은 민다나우 이슬람 세력과 정부군의 반군 사이에서의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것이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지만 이는 신천지의 교묘한 외곡일 뿐이다. 실상은 이렇다. 정부군과 방군 사이의 평화협정은 현 필리핀 대통령인 베니 그노 노이노이 아키노가 오랜 세월 공들여 추진해온 정책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민다나오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애써왔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일본에서 극비리로 진행된 아키노 대통령과 MRLF 무라드 의장의 회담은 평화협정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작년 1월 24일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협정이 1월 25일 평화협정 발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주장한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만희 씨가 민간 평화협정을 체결한 곳은 필리핀 민다 나오고 정부와 m r 정부와 MILF가 평화협정의 합의를 발표한 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다. 제3국에서 열리는 정부 차원의 협정에 하루 전날 열린 민간 차원의 행사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만희 씨가 현지 민간단체들과 무엇을 해놓고 자신이 평화협정을 이룬 것 마냥 포장하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 동시에 이 일에 오랜 기간 힘써온 필리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A도 아니다. 본지에서는 현대 종교에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이만희 씨와 HWPL 활동을 알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민다나오에서 진행된 민간 차원의 평화협정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민다나오는 정부와 MRF와의 평화협정에 반대하는 이슬람 무장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 평화협정에 불만을 품은 일반 MRLF 내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경찰관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만희씨가 협정을 한 것이 2014년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평화협정을 했다고 하는데 2015년 1월경에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경찰관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엔에서의 평화연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만희씨가 유엔에서 평화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평화연설에 관한 부분도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평화연설 제70자 유엔총회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미국 유엔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천지일본은 이만희씨가 유엔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천지일본은 하늘문화세계평화광고 이만희 대표와 평화 사절단이 유엔에서 열린 글로벌 피스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해 평화 메시지를 전했다. HWPL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유엔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기조 발제에 나서 유엔과 국제기구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정말 이만희 씨는 유엔에서 연설을 했을까? 제70차 UN 총회 일정표에는 글로벌 피스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공식 일정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UN 홈페이지에 따르면 70차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연설한 한국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김은 UN 사무총장 밖에 없다. 총 37명의 연설자 명단에 한국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김은 사무총장만이 있을 뿐 이만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천지일보에 실었는데 이게 신천지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냐면 이만희 씨가 유엔의 건물 안에 있는 건물 안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연설을 한 것이 아니고 유엔의 유엔 UN 건물 안에 있는 소 회의실, 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피스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게 HWPL 그리고 여기 여성 그룹 김남희 대표가 이끄는 여러 여성 그룹에서 여성 그룹에서 주최를 하고 거기서 이만희 씨가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천지일보에 기록된 하늘 문화 세계 평화 광복 이만희 대표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이 내용은 HWPL이 UN이라는 건물 안에서 소회의실을 빌려서 자체적으로 글로벌 피스리더십 컨퍼런스를 열었고 김남희 대표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컨퍼런스를 연 곳에서 이만희 씨가 연설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면 UN이라는 국제 단체에서 연설을 한게 아니라 HWPL 자체 내에서 한 UN 안에 건물 안에서 작은 회의실 하나를 빌려서 HWPL 자체 컨퍼런스, 자체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UN에서 평화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UN 건물 안에 소회의실에서 HWPL 자체 컨퍼런스를 열었고 거기서 이만희씨가 연설을 한 것이라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만희씨와 신천지 지도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